아, 이거 좀 670엔 이에요 이렇게 장국도 나오고 단무지도 네. 지렁이의 4분의 1 사이즈 한, 한 1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그 정도 네.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해요 진짜 아주머니 안계시는데 지금 안보이는데 네 아무튼 너무 친절해요 돈부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네요 간장은 도대체 뭘 쓰지? 그 돈가스 두께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. 맛있어요. 여기가 전자석이 흡연을, 흡연이 가능한가 봐요. 사람들이 담배 피더라고요. 음. 일본에서 식당에서 전자석, 여기 히로시마에서 뭐 가능한 곳은 전 오늘 처음 봤어요. 담배 피시는 분들이야. 밥 먹자마자 뭐 식구땡 해갖고 막 펴야 되잖아요. 근데 또 아무 데서나 여기선 또 담배 피면 안 되거든요. 히로시마는 다운타운 내에 큰 길거리는 대부분 다 금연 표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음, 이런 데는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편하겠죠 뭐. 아무튼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아요 음. 저는 계속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일단 제가 먹은 게 이거거든요 670엔짜리 저게 세금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 집은 다른 거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메뉴 한번 볼까요? 위에서부터 볼까요? 가격 나와 있고 이거는 한박 뭐 스테이크 같고 저거는 그냥 스테이크 그 다음에 전 뭐지 돈까스에다 볶음밥에해 케찹 뿌린 것 같고요 이거는 돈까스 카레 얘는 왠지 치킨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세트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오므라이스도 있죠 그리고 옆에는 오므라이스 위에다가 한박 스테이크 하나 올려놓고 여기는 네 명란 스파게티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와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는 뭐 커피부터 해서 디저트도 이렇게 쫙 파는데 아이집 일단 일본에서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파는 것 같아요 여기 내일 또 와서 먹고 싶어요 일단 이 가게가 요거예요 네, 이름이 뭐지? 아 그린 오아시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린 오아시스 그래서 식당은 이렇고 아 그리고 저기 앞에 보시면은 아예 흡연이 가능한 식당은 저런게 다 붙어있나? 네, 흡연 표시가 이렇게 있죠 여기 파르코 백화점 바로 앞이거든요 네. 아, 아무튼 두 번째 날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자동호테 왔습니다 이 아줌마 가는 길입 그 시내에서 전차 2번 타면은 그냥 미야지마까지 가네요. 거기서 내려서 조금 걸어서 항구까지 가가지고 배 타면 될것 같아요. 섬에 저기 바닷가 보이죠 아, 저기 어디쯤 같은데 아 진짜 멋있네요 <목소리> 자미야지만 섬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전차 네, 2번이거든요 네, 2번을 타고 마지막 역이에요 뭐 영어로 뭐 Thank you for r i i n g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마지막 역이죠 뭐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<웃음> 아 비가 무지하게 오네요 지금 또나 우산도 없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내린 데에서 그왜 패스 사면은 그쿠폰복 주거든요 네 거기에 그 식당 중에 하나 장어 덮밥집이 있는데 바다장어 거기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정도 되는거 2만원 짜리를 그 쿠폰을 내면 만원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거기가 또 되게 유명한 된가봐요 그래서 뭐아 비가 와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식당이나 한번 가보려고요 배고파서 줄을 무지하게 쓴다는데 지금 한 11시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25분이네 아 가서 또줄 많이 있으면 뭐 굶어야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가나 봐요 지금 이그 장화덮밥집에 왔는데 보면은 지금 지금 제가 11시 반이거든요 근데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너무 많어 와 이거 언제 기다려? 일단 다시 밖에 나왔는데 제가 이게 이제 책자인데 책자가 좀 두꺼워서 뭐 많이 두껍진 않아요. 근데 저는 어깨에 볼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무거워서 그냥 이거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거 종이를 찢어 왔는데 종이 찢어 오면 또 할인이 안 된대요. 아, 네.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네. 네. 사람도 무지하게 많이 기다리고 있고 뭐 내가 뭐 이거 찢어서 할이 안 되는데 뭐 굳이 여기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안 먹으려고요. 네, 안타깝긴 하네요. 유명한 데 같은데. 혹시 고백해서 두정거장 정도 오니까는 여기 쇼핑몰이 큰게 하나 있네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요 아 아쉽네 에이, 아까 그 식당 거기 그 쿠폰 그 쿠폰 체크 찢어서 가지고 왔다고 안 된다고 해서 두정거장 타고 와가지고 뭐큰 쇼핑몰 있길래 맞아요 슈퍼인데 어 여기 뭐그 역시 이 그 외곽 도시, 완전 소도시거든요 여기. 소도시일수록 물가가 더 싸네요. 한 20%는 싼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시킨 게 지금 이거. 뭐 김밥 종국에서 파는 제육덮밥 비슷한 거겠죠. 근데 이제 얘네는 이 고기가 간장 소스에 뭐 했겠죠. 가격은 498엔이고요. 그리고 한번 열어 볼까요. 자, 아무튼 그리고 또좀 특이한 게 하나가 여기는 젓가락을 주면은 일본이 뭐 모든 젓가락이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. 젓가락인데, 요 안에 이쑤시개도 있어요. 이쑤시개 보이세요? 네. 이쑤시개까지. 참. 배려심이 끝내주는 거지. 밥 먹고 있으셔야죠. 이런 거 있어야지. 이안쑤시면은 이빨 사이 껴갖고 나중에 막 식가비로 막 몇천만 원 나가면 어떡해. 자, 제가 도시락을 산 데는 잠깐 보면은, 네, 저쪽이에요. 여기 빵 있고 저 뒤쪽으로 도시락이 쫙 있어요. 빵도 뭐, 싸더라고요. 도시락도 싸고, 히로시마 시내보다 종류도 많고. 짜잔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. 그 일본은 슈퍼에 도시락 종류가 되게 많아서 도시락 먹는 재미도 있어요. 그리고 안에서 왜 요리하는 아줌마들이 막 오코노미야키 막 10개씩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, 멋있더라고요. 자, 아무튼 일단 간단하게 먹고 또 배고프면 또 먹으면 되죠, 뭐. 다 먹었어요. 네 아주 맛있게.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두 가지구나. 아니, 일본은 그 간장으로 그 뭐야 양념한 그 고기류들 왜이렇게 짠거예요아 너무 짠네 근데 또 신기한건 또 일본에서 이렇게 살찐 사람들도 또 별로 안보여 여타 동남아 나라처럼요 네. 아시아에서 살찐 사람은 우리나라하고 북한밖에 없나봐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소도시죠 외곽지역에 근데 이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밥먹으면서 제가 여기 슈퍼를 천천히 둘러보는데 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분들 있잖아요 네, 이분들이 혼자 카트 끌고 그 완전 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우리 엄마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짠하긴 하네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지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대략 한 80세 이상은 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직접 운전을 해서 여기를 오시나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 몇분 보긴 봤는데 아 되게 힘드실텐데 아무튼 집에 냉장고에는 먹을게 일단 있어야 되니까 나오시긴 나오셔야 겠죠 어제 저녁에 온 같은 집에 또 갔어요 너무 맛있어서 어 지금 시킨거는 치킨 카레 같아요 이것도 역시 670엔 뭐 텍스 다 포함해서 아 냄새 좋네요 배고파요.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트코 물이에요. 우리나라 거보다 뚜껑은 사이즈가 작네 되게 얇고 우리나라 파란색인데 귀엽네요.